안녕하세요 레플릭스 동구영입니다 현재 키오파이터15 12개 팀이 공개되었으며 남아있는 미학전팀 하나와 DLC팀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신캐릭터 크로닌의 이야기와 앞으로 공개될 팀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최근 신캐릭터 크로닌이 공개되었습니다 K49가 네임리스가 합쳐진 듯한 기술가 의상을 하고 있는데요. 팬들이 K49의 등장을 꾸준히 요청하여 저작권 문제가 있던 기존 K49을 변형해 등장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초와 K-에게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땐 K49가 거의 동일인물로 보이지만 아직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확답은 드릴 수 없군요. 네스츠 잔단과 관련된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동일인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일인물이라면 네스츠 잔당에게 업그레이드 개조수술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인물이라면 네임리스를 모티브로 만든 개조인간이 될것 같군요. 그리고 킹오파이터 외전게임 맥시머 임팩트의 주인공 알바 메이라와 외모가 비슷한데요.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만약 연관이 있다면 맥시멈 임팩트에서 풀리지 않았던 알바의 태생 비밀이 키워파이터 15에서 풀릴 수도 있겠군요. 맥시멈 임팩트와 키워파이터 세계관의 시간대가 맞지 않지만 전작에서 하토 비제니, 그리폰마스크와빠랑전설 마크 오브 더울브스 팀으로 참가했었으며 락 하우드도 DLC로 등장한 전적이 있기에 알바 메일에가 등장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군요. 현재 팀이 안정해진 공개 캐릭터는 에쉬 케이데시, 앙엘, 쿠쿠리, 윕, 크로닌인데요. 콜라는 트레일러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캐릭터들의 인터뷰를 볼때 참전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죠. 케이데시 팀의 빈자리 두 명은 콜라와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맥시마가 등장해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에쉬 크린슨 팀은 쿠쿠리와 신규로 엘리자베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 확정팀이 하나가 남는데요. K-의 라이벌팀으로 아길과 크로닉, 나머지 한 명은 안전으로 위비나 콜라가 들어갈 것 같네요. 개그 캐릭터인 긴가파는 사실상 공식팀으로 이번에 불참인 게 확정되었는데요. 킹 오브 파이터가 남미에서 인기가 많아 한국 팬들의 요구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안습으로 나오며, 키오 파이터1 4 공식 코믹스 최종 장면에 긴가판이 빠질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군요. 하지만, 아직 DLC팀이 남아있으니, SNK가 한국 팬들을 저버리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Retro 이번엔 DLC팀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SNK는 마블 유니버스처럼 세계가 통합을 구축하기 위해 조금씩 떡밥을 뿌리고 있는데요. 첫번째는 사무라이 스피리츠 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코르루가히어파이터 14에 정식 참가했었으며 공식 코믹스 최종 결정전에서는 아코르루가 과거의 사무라이 스피리츠 캐릭터들을 소환하는 장면으로 출연 떡밥을 뿌린 적이 있죠. 아코르루와 한편이던 우이부이가 저작권 문제로 등장하지 못해 그녀의 빈자리는 허우마루나 겐주로가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번째 예상팀은 메탈슬러그 팀입니다. 킹오파이터는 꾸준히 메탈슬러그 떡밥을 뿌리고 있었는데요. 이카리 팀의 스테이지도 괴롭고 메탈슬러그가 나오죠. 만약 메탈슬러그 팀이 나온다면 키오 파이터 14이카리팀 엔딩에 나왔던 키오와 마르코가 나올 것 같군요. 키오는 맥시머 임팩트에 나온 적이 있으며 마르코도 네오지오 배틀컬리시엄에 등장한 적이 있죠. 세번째는 오로치 4천왕 팀입니다. 부활한 야시로 셸미 크리스가 새로 등장했지만 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각성 오로치 팀은 100%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기스 하우드와 관련된 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케어 파이터 식사 공식 코믹스에서 기스 하우드가 많은 활약을 했으며 스토리상 빠질 수 없는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흥행 보증수표 캐릭터로 알려진 빌리칸카 하이미나 야마자키 카토락 하우드 비젤이 중에서 서우스타운 팀을 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조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캐릭터는 게니츠 루갈버스타인 이그니스입니다. 이들은 공식 코믹스를 통해 보알이 확정되었지만 큐어바파이터 15에 등장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데요. 하지만 SNK가 흥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급은 팀이 아닌 솔로 DLC로 나와 살아먹을 확률이 클것 같네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커뮤니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